자, 이번 강의에서는요. 오디오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한번 싹 훑어보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디오 메뉴는 대메뉴에서 두 번째 있죠. 여기 들어가면 사운드 편집 효과, 사운드 추출, 녹음 이렇게 총네 가지의 기능이 있는데 이네 가지를 빠르게 한번 싹 훑어보고 지나갈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이 바다 영상이 하나 있는데 자, 이렇게 감각적인 배경음악이 하나 들어가 있죠. 뭐 이런 것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여기 보면 여러가지 효과음이 있거든요. 자, 효과음 중에서 뭔가를 내가 하나 고르겠다. 동물, 새소리, 자, 이런 걸 섞으면 네, 동물 소리랑 같이 나겠죠. 뭐 이런 효과들이에요. 자, 이거를 한번 빠르게 따라해볼 건데 자, 지금 여기에 제공되는 바다 소스는 제가 제공을 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어, 여러분들은 이런 사이트에서 한번 우리 수업을 따라할 때 필요한 동영상들을 다운로드 받아볼 수가 있거든요. 내가 촬영한 소스가 없다고 하면 어, 여기 사이트에다가 픽사베이라고 검색을 해요. 픽사베이. 자 여기는 이렇게 무료 동영상 그리고 무료 이미지를 제공해주는 사이트입니다. 픽사베이닷컴에 들어가면 굳이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이미지나 영상을 받을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검색창에다가 자 비디오라고 선택을 하고 뭐 아까 바다였잖아요, 그죠? 여기는 영어 사이트로, 영어로 검색을 해야 돼요. 자, C라고 검색을 하면, 여러 가지 소스가 있는데, 4K도 지원하고, HD급도 지원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를, 하나를 받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이걸 받았어요. 자, 뭐, 다른 거 한번 바꿔볼까요? 한 요런 이미지를 바꿔 보겠습니다 보통 이런 픽사베이 같은 무료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내가 촬영할 수 없는 좀 고품질의 퀄리티 뭐 내가 드론이 없는데 드론 영상 같은 거 필요하다 뭐 그런 거에 써도 됩니다 그리고 다 무료거든요 그래서 뭐 이걸 써 가지고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데도 별 문제 없습니다 자 저는 요 영상을 하나 선택을 할게요 터치를 하고 여기 보면 프리 다운로드라고 돼 있죠 이걸 무작정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다운로드 받다가 다운로드 안 된다라고 메시지가 나오면 회원 가입도 무료예요 그래서 회원 가입하시고 조인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저는 아까 전에 받았던 좀좀 좀 다른 거 이런 거 받아보고 싶네요 자 다운로드 버튼을 누릅니다 어, 이거는 이제 소리가 없는 영상이에요 아까 전에 제가 눌렀던 거는 소리가 있는 영상이죠. 자,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골라서 그냥 받으시면 됩니다. 4K를 받으셔도 되는데, 뭐, 편집할 때, 실제 쓸 것도 아니니까. 자, 요거는 소리가 있는 영상이거든요. 자, 얘를 한번 받아볼게요. 프리 다운로드.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더큰 사이즈도 있고, 더 작은 사이즈도 있는데, 자, 보통 일반적으로는 1080p를 많이 써요. 자,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브라우저를 통해서 얘를 다운로드를 받겠죠. 저는 지금 네이버 웨일이라는 브라우저를 쓰고 있는데 뭐 크롬으로 봤든 사파리로 봤든 별로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파일을 저장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나면 자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할 준비를 해야겠죠. 캐컷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새 프로젝트를 눌러주고 자 바다 사운드를 하나 고르고 추가를 합니다. 자 예로 이제 편집을 하겠다라는 뜻이고요. 네, 아주 촬영이잘 되어있네요. 자, 동해바다 같은 느낌도 나고 자, 이 소, 이 영상에서 내가 파도 소리를 유지하면서 배경음악을 쓸 수도 있는 거고, 아예 파도 소리를 없앨 수도 있거든요. 자, 소리를 만약에 제어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오디오 부분이 아니에요. 오디오에 들어가서 여기 소리를 제어하는 게 아니라, 지금 파도 소리는 영상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영상에 들어가서 볼륨에 들어간 다음에 소리를 이렇게 작게 하시거나 아예 없애거나 하시면 소리가 안 나게 되겠죠. 자, 너무 안 나면 좀 느낌이, 현실감이 없으니까, 제가 한요 정도만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타임 인디케이터라고 새로 짝대기가 하나 있잖아요. 이 짝대기가 내가 뭔가를 삽입하는 오디오를 삽입하든 글자를 삽입하든 그 기준이 되거든요. 내가 배경음악을 제일 처음부터 넣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맞춰놓으면 됩니다. 자, 오디오 이제 들어갈게요. 자, 오디오의 사운드에 들어갑니다. 자, 이 사운드에 들어가면 캣컷이 제공하는 총몇 개죠? 어, 10개 정도의 네 카테고리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들어보시고 마음에 들은 거 고르시면 되는데 뭐 여행 같은 건 눌러봐도 되겠죠 자 여기 쭉 보시고 뭐 어떤 음악인지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를 눌러보는 겁니다 치료에 한번 들어와 봤어요 뭐 요런 거 한번 들어볼게요 자이 노래가 괜찮다 싶으면 한번 들어보시고요 여기 플러스 버튼 눌러주시면 사운드가 삽입이 돼요 자 여기 사운드가 들어왔습니다 자, 조용한 노래가 들어왔죠. 자, 이게 조용하다라는 걸알수 있는 거는 여기 청록색으로 보면 뭔가 찌글찌글찌글한 게 보이는데 이 찌글찌글한 것을 피치라고 부르거든요. 이 피치가 위로 올라갔다 밑으로 내려왔다 막 반복을 하는 것들은 사운드 자체가 좀더 커요. 라우드하게 큰 소리가 나고 이렇게 밑으로 잔잔하게 깔려있는 것들은 정말 잔잔하게 소리가 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가다가 여기서 빵 하고 뭔가 산맥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여기는 이제 큰 소리가 난다는 거겠죠. 플레이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서부터 기타 소리가 띠링띠링 하면서 좀 크게 나네요. 자, 이런 식으로 배경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자, 배경 사운드를 넣은 다음에 선택을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쓸수 있는 것들이 쫙 있어요. 기능이 되게 많죠? 자, 볼륨. 여기 제공했던 음악 자체의 볼륨을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희미하게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 희미하게라는 기능은, 어, 사운드의 도입 부분. 앞부분이라든지 혹은 제일 뒤에 있는 끝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되게 기네요 영상보다 엄청 긴 음악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 조금 화면을 줄여야 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손가락 두 개로 무려서 끝까지 가면 1분 한 50초가 되는 그런 사운드 였네요 자 여기가 끄트머리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영상보다 요 음악이 더 기니까 제가 좀 맞춰서 잘라 볼게요 자 이렇게 맞추셔도 되고 혹은 여기서 여기 부분을 툭 찍으면 자동으로 끝에 딱 맞춰주는 기능이 있어요. 자 여기를 선택을 하시고 분할. 자요 자르기 기능 미리 알려드렸어요. 분할하고 삭제하면 뒤에가 없어지죠.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음악이 싹뚝 끊어지는 느낌이 좀 납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들을 없앨때 선택하시고 희미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페이드 아웃이라고 돼 있는데 이는 도입부, 아웃은 끝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페이드 아웃은 여기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 끝에서부터 한 2초 이상을 이렇게 세팅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 끄트머리 부분에 가서 여기가 이렇게 싹 오므려지는 그런 회색깔로 뭔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끄트머리 갔을 때한 3초 정도 동안 이 배경음악이 이렇게 싹 하고 줄어드는 느낌이 나죠. 뭐 이거 조금 더 여유 여운을 더 두고 싶다. 그러면 페이드 아웃을 좀 길게 잡으시면. 자 페이드아웃 시작하는 부분이 한 여기서부터 지금 보이네요 그래서 한 5초 동안 쭉 페이드아웃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그냥 딱 끝나는 것보다 조금 더 세련되게 끝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희미하게를 썼을 때 페이드인 도입부 도입 부분은 언제 쓰느냐 하면 어, 여러분들이 선택한 음악이 처음 시작할 때빵 하고 세게 나가는 음악들을 만약에 고르셨다 그러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놀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희미하게 가서 페이드인을 이렇게 좀 죽여놓으면 처음에 볼륨 제로에서 4.5초 지금 제가 선택했죠. 그동안에 볼륨이 점점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분할은 뭐 오디오하고 비디오하고 다른 게 없어요. 내가 필요 없는 부분이 있으면 여기서 분할을 눌러서 짤깍 잘라서 나눠가지고 뭐 버리든지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컷 일치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컷 일치라는 것들은 박자 맞추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만약에 내가 음악을 하나 깔아놓고 음악의 박자에 맞게 영상의 어떤 구간들을 잘라서 다른 소스로 만약에 교체를 하고 싶다 라면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자컷 1차만 눌러 볼게요 자 그러면 음악만 보이거든요 자 여기서 자동 생성을 눌러 가지고 누르잖아요 그러면 비트 1 비트 2가 나와요 자 이거는 정말 박자에 탁탁탁 맞게 동그라미가 보이는 거고요자 자동 생성을 꺼버리고 비트 추가 를 기능을 한번 써볼게요. 자, 여기서 음악을 들으시면서 단, 단 자, 이렇게 저도 처음 듣는 음악이니까 자, 여기 보면 뭔가 툭툭툭 튀어오르는 부분들이 있죠. 여기가 사실 뭔가 박자감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이런 데를 보시고 혹은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비트를 주는 거예요. 비트를 준다기보다는 그냥 위치를 기록하는 거죠. 여기에 뭔가 바뀔 거야 하고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표시를 해요. 자, 이렇게 하고 체크를 하면 바깥에서도 이렇게 보여요. 비트가 끝나고 나면 자, 그러면 여기 노란 부분 있죠. 노란 부분을 확대를 조금 하겠습니다. 자, 이 노란 부분을 봐 가면서 자, 처음에 쭉 갔다가 여기쯤에서 영상을 교체를 하고 싶다. 자 그러면 영상도 잘라요 자 여기서부터 한 여기까지 분할 자 그럼 여기 영상이 나오잖아요 그죠 얘를 버리면 뒤에 게탁 달라붙으니까 버리지 마시고 자 얘를 선택을 하고 이거는 이제 사운드 얘기가 아니에요 영상 얘기입니다 자 영상에 가서 교체를 누른 다음에 다른 소스가 있었다 그럼 그 다른 소스를 또 선택을 하면 다른 소스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큼을 또 가지고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박자에 맞게 화면이 바뀌는 거죠 이런 식으로 띠용할때 바뀌고 또띠용할때 바뀌었잖아요. 그죠? 요런거할때 박자감으로 뭔가 작업을 할때 굉장히 좋은 기능이 여기 사운드에 있는 컷일치라는 거였고요. 자, 그 다음 삭제는 뭐이 분할이랑 항상 세트로 쓰는 거잖아요. 그죠? 나는 도입부에 이만큼이 뭐 딱히 필요 없다. 하시면 잘라버리시고 앞에 찌꺼기 남는 거 삭제하시면 없애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 속도라는 기능이 있는데 말 그대로 이 원래 사운드, 만들어진 사운드에 속도감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거를 빨리 재생하거나 천천히 재생하거나 하는 기능인데 우리가 영상 같은 경우는 속도 조절을 좀 쓰는 편이거든요. 근데 사운드는 이미 다 완성이 돼 있는 결과물이잖아요. 거기서는 속도를 굳이 조절을 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걸 잘안 씁니다. 쓸 이유가 별로 없어서. 자 그리고 복사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 복사라는 기능은 이 음악을 한번더 뒤에다가 복제를 해줘요. 똑같이 요만큼의 토막이 있죠? 이 토막을 한번더 복사를 하는 기능입니다. 뒤에다가 반복적으로 나오게끔 만들겠죠? 뭐 이런 기능을 주로 언제 쓰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골라준 사운드가 뭐 루프 사운드라고 끊임없이 계속 플레이가 돼도 이어지는 그런 음악들이 인터넷에 가서 찾아보시면 있거든요. 뭐 그런 걸 이용을 해서 계속 배경음악처럼 반복해서 깔아주신다거나 아니면 여기 캐컷에서 고른 음악인데 내가 쓰는 영상 편집의 길이보다 음악이 짧아서 좀더더 더 필요하다 할때이 복사 기능을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어, 이제 기능이 끝났죠. 자, 사운드에서 여러분들이 쓸수 있는 기능들은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 우리가 배경음악까지 했으니까 뒤에 끊어 버릴게요. 자, 이 부분은 버리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편집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 편집 효과는 말 그대로 효과음을 말합니다. 효과음. 자, 이 효과음은 언제 쓰는 게좀 좋으냐면요. 화면이 뭔가 바뀌거나 화면에 무언가가 나타나거나 임팩트가 있을 때좀 주목하라라는 의미에서 던져주면 좋아요. 좋아요. 지금 여기 바다에서 여기 바다로 넘어갈 때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럼 여기 소리 때문에 임팩트가 있으니까 딱 바뀌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소리가 없는데 뭔가를 바꾸고 싶다. 뭐 주목성을 좀 끌고 싶다. 뭐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쓰면 돼요. 제가 여기다가 그냥 임의로 글자 하나를 좀 넣어볼게요. 자, 글자를 하나 넣었습니다. 이 글자가 화면에 없다가 갑자기 여기서부터 화면에 짠 나타나겠죠. 자, 이짠 나타나는 타이밍을 잘 맞춰가지고 자, 여기다가 오디오 가서 편집 효과에 갑니다. 자, 그러면, 즐겨찾기는 내가 여기서 이제 별 표시를 한게 즐겨찾기에 나오고요. 퍼포먼스부터 싸움, 웃음, 전환, 기계. 위아래로 스크롤하면 더 많이 나오고요. 이 카테고리들이 쭉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뭐 분위기 이런 데 가가지고 번개 한번 골라볼까요? 뭐 이런 느낌이 나는 거죠. 나 요거 쓰고 싶다. 3초짜리 음악. 고르면 여기 3초로 빡 들어가요. 그러면, 잘 나오다가, 영상 잘 나오다가, 글자가 나오는 부분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뭔가 좀안 맞죠? 왜? 글자가 나오고 나서 이 번개 소리가 좀 뜸을 들이다가 빵 터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그 위치를 맞추시면 돼요. 글자는 여기에 빨간 띠로 보이니까. 자, 빵 하는 소리가 이쯤에 나죠? 그럼 요거 딱 잡아 꾹 눌러가지고, 여기쯤으로 옮겨놓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몇번 들어보시고 정확한 위치를 이렇게 잡아 나가시면 됩니다. 됐죠?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게 효과음인데 효과음도 안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종류가 많거든요. 어, 매직 뭐 악기 한번 소리 들어볼까요? 뭐 이런 희한한 소리들이 되게 많아요. 좀긴 것들도 존재하고요. 뭐 공포에 가면 이런 무서운 소리들 그 다음에 차 소리들 이 안에도 또 BGM이라고 있거든요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되게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죠 요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쭉 들어보시고 어떤 게 있는 거다를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근데 배경음악의 효과음들이 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신다면 이런 글자라든지 화면에 뭔가 달라질 때 이런 효과를 넣잖아요. 그럼 확실히 영상의 퀄리티가 확 올라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잘 쓰진 않는데 이런 기능이 있어요. 사운드 추출이라는 기능인데, 이 사운드 추출 기능은, 음, 다른 동영상에서, 동영상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동영상에 포함되어 있는 소리만 가지고 오는 어 그런 효과거든요. 자, 사운드 추출을 눌러요. 자, 그러면 여기에 여러 영상이 있잖아요. 자, 말도 안 되지만 그냥 제가 촬영한 영상 하나를 그냥 사운드만 가져오기를 눌러볼게요. 그럼 사운드가 추출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파형이 막 보이죠? 이건 제목소리란 뜻이잖아요. 요 자, 이렇게 제 목소리가 들어가요. 소, 소리가 너무 작잖아요. 그럼 볼륨에서 살짝 높여줍니다. 자, 볼륨에서 높였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배경음악도 좀 소리가 크고 파도소리도 좀 커서 제 목소리가 많이 묻히잖아요. 자, 이럴 때 필살기 하나 알려드릴게요. 잘 보세요. 제 목소리를 계속 높인다고 해서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요. 자,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뭐, 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레이션을 넣었는데 나레이션이 배경음악에 묻혀버렸다. 그러면 배, 그 배경음악 자체를 소리를 죽여버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게 배경음악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잘 봐요. 내 목소리가 들어가는 거에서 여기를 기준으로 1초 앞, 1초 뒤에다가 눈대중입니다. 눈대중으로 이만큼 가서 자 여기가 한 1초가 되겠죠? 여기 10이라고 돼 있으니까 1초는 여기쯤일 겁니다. 자 여기 키프레임을 하나 주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또 이만큼 뒤로 가서 키프레임을 하나 줘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키프레임에 볼륨에 들어가서 소리를 쫙 죽여놓습니다. 완전히 죽이면 안 들리니까 적당히 이렇게 살려놔요. 자, 그러면 여기는 소리가 100, 여기는 소리가 10 정도 돼 있으니까 이 사이에 볼륨이 쫙 죽어요. 자, 파도 소리가 막 들리죠? 그러면 여기도 소리가 있잖아요, 여기. 그죠? 여기도 소리가 있어요. 여기도 볼륨 기능이 있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요 앞에 한요 정도 가서 찍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또 뒤로 가서 좀 여기서 찍고 볼륨 들어가서 이렇게 좀 죽여 더 죽여 놓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안녕하세요 파스 캠핑입니다. 오늘은 어, 초대 손님입니다. 어, 바로 뭐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리가 쭉다 나왔다. 그러면 나중에 내 멘트가 끝났으면 자 여기서 만약에 끝난다고 치고 이쯤에서 끝난다고 쳐요 목소리가 자 그러면. 다시 이두 가지 음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원복 시켜놔야겠죠. 원래 소리만큼. 자, 그러면 얘는 여기를 기준으로 앞으로 가서 약 1초 여기서 뒤로 가서 약 1초 한 다음에 앞에는 볼륨이, 앞에 거 따라가버려요. 그러니까 두 번째 찍어난 키프레임 따라가니까 건들 필요 없고 얘도 앞에 거하고 똑같이 키프레임이 먹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100으로 이렇게 돌려놓고요. 여기 이 소리도. 파도소리, 원래 음악에 동영상에 포함되어 있던 소리 있죠? 자, 여기도 여기 하나 찍어주고 여기서부터 1초 앞에 하나 찍어주고 자, 여기 소리는 볼륨 들어가 버리면 이렇게 돼있고 자, 그 다음에 뒤에 것도 자, 여기 들어오면 볼륨 들어가서 아까 전에 한 요정도였는데 우리가 죽여놨잖아요, 그죠? 자, 기억했다가 요렇게 해주시면 자, 끄트머리 와서는 멘트가 끝난 다음에 볼륨이 복원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이해되셨나요? 자, 키프레임하고 써서 약간 고급 기술인데 볼륨 조절하는 기능도 한번 써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은 우리가 동, 외부 동영상에서 소리 가지고 오는 기능까지 한번 해본 거죠 자, 그 다음에 어, 이런 것들도 있어요 사운드에 가서 여기 보면 캐컷이 제공하는 소리들이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여기 밑에 카테고리를 눌러보면 여기도 사운드 추출 기능이 있고 여기도 있거든요 이것도 똑같은 기능이에요. 여기를 눌러주시면 동영상에서 사운드를 추출해라. 그 기능이 또 나와요. 같은 기능입니다. 여기 장치 내 사운드를 선택을 하잖아요. 이거는 우리 폰에 녹음되어 있는 어떤 목소리 혹은 내가 다운받아놨던 MP3 같은 것들을 여기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인터넷 가가지고 MP3 막 뭔가를 적당한 걸 하나 무료로 찾았다 그런 것들을 제 캐컷에서 제공하지 않는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예, 그런 걸 꺼내서 쓰면 되겠죠 뭐 유튜브로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안에 있는 라이브러리 음원을 가지고 와서 쓰셔도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상업적인 곡을 쓰겠다 그럼 상업적인 곡은 쓸수 있는 기간이 되게 짧아요 뭐한 10몇 초 이렇게 쓰셔야지 저작권에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꺼내서 잠깐 써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유튜브 목적이라면 자 근데 이걸 만약에 대놓고 그냥 풀로 다 써버리겠다 그럼 유튜브에서 이제 저작권 위반이라고 해당 그 음악이 들어가 있는 기간 동안 뭐 제재를 좀 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어,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 가지고 만약에 수익화를 하겠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이제 걸려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뭐 그런 문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사운드를 외부에서 이제 추가하는 방법들도 좀 알아봤고요. 제일 마지막이 녹음 기능인데 자 녹음 기능은 별거 없습니다. 자 켜보시면 이걸 꾹 누르고 있으면 목소리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목소리를 집어넣어야 되는 내 목소리가 이쯤에 들어갔으면 좋겠어 라고 한다면 자, 그 앞을 위치를 맞춰놓고 누른 다음에 그냥 스마트폰 입 가까이 에대고 뭐라 뭐라 뭐라 얘기를 하면 또 들어가요. 자꾹 누르면서 안녕하세요. 지금 제 목소리로 녹음 중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 소리가 들어갔거든요.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지금 제목소리녹음니다 목소리가 영 마음에 안 드는데? 녹음 잘못했는데? 그럼 요거 한번 눌러주시고 그럼 싹 없어지죠? 자, 한번더 눌러서 자, 이제 녹음 제대로 하고 있으니까 목소리가 들어가나요? 뭐 이런 식으로 할수 있다는 거죠. 자, 요것도 저처럼 이렇게 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자, 누른 다음에 한 1초 뜸을 들여요. 자, 이제부터 녹음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녹음을 이렇게 천천히 하다가 말씀 다 끝나시고, 끝났다 싶으면 1초 운을 띄고 자, 이런 식으로 그럼 목소리가 들어갔죠? 자, 이거 쓰겠다면 하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앞부분에 자, 이렇게 뜸들인 부분이 있죠? 자, 요만큼 소리가 안 들어갔잖아요? 자, 거기는 잘라서 앞에 거 버리시고 자 예. 밀려놨으니까 꾹 눌러서 앞으로 당겨놓으시면 되고요. 자또 뒤에 부분에도 보면 녹음을 다 했는데 제가 일부러 손을 빨리 안 뗐었죠. 자 여기서도 자르고 뒤에 거 지우고 이러면 여러분들 목소리가 이렇게 쭉 들어갑니다. 자 여기까지가 녹음 기능인데 이 녹음 기능을 쓸 때는 주의사항 하나 있어요. 평소 때보다 톤을 한톤 높여서 녹음을 해주시는 게 좋고 두 번째는 어, 파열음이나 파찰음뭐 키역, 치역, 키역 뭐 이런 발음들이 나잖아요 그죠? 그게 죠그막 이게 침 튀기는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에다가 마스크를 쓰고 녹음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부드럽게 소리가 들어갑니다 생각보다 목소리가 작게 들어갈 거니까 한톤 높여서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자기 목소리를 녹음하는 기능들은 보통 우리가 더빙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뭔가 캐릭터랑 입을 맞춰서 더빙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나레이션을 넣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촬영할 장소를 갔는데 촬영할 장소에 너무 주변이 시끄러워서 뭐 무선 마이크를 써도 내 목소리를 도저히 잡음을 빼고 넣지는 못하겠다라고 판단이 드신다면 그냥 화면만 촬영을 해놓으시고 돌아오셔서 그냥 나레이션을 후반 처리할 때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충분히 방 안에서도 헤드셋만 닦이면 깨끗하게 목소리가 들어가거든요 혹은 스마트폰만 이가에 가까이 되면 소리가 깨끗하게 들어가요 마스크 닦이시고 그렇게 녹음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사운드에 관한 전체적인 그러니까 오디오 기능이었죠 오디오 안에 있는 사운드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설명을 드렸는데 오디오를 내 목소리를 녹음을 하던 배경음악을 가져다 썼던 어쨌든간에 이 오디오 클립들은 다 이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선택을 하면 이런 속성들이 다 있거든요. 이런 것도 다 활용해서 쓸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사운드에 대한 얘기는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어, 또 다음 강의에 들어가면 이제 텍스트에 대한 얘기를 쭉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들어드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